지난번에 1000만원 치사하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엄청 중요한 거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수장 공략을 올렸을 때 깨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크레스벨크 같은 경우는 1층을 깰수 있게 되면 이제 뺑뺑이를 돌리면서 성물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실 텐데. 그래서 오늘 준비해본 최신판 성물 제작 우선순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순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순위입니다. 여름은 간드 누나입니다. 자 사심 없어요. 사심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이누나가 있으시다면 이누나 성물 한번 만들어 보셔 그리고 제가 사슴 맞수전공략 올려드렸는데 내가 덱이 갖춰진다면 사슴 한번 잡아보셔 더 빨라 더 빠르고 더 쉬워요 특히 우리 누나 성물 만들잖아 시간 대비 훨씬 효율적으로 쉽게 잡을 수 있거든요 여름문간도 누나 성물 을 한번 강력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이걸 만들려면 일층은 잡아는 진다 이정도는 되셔야 이걸 또만들 수가 있어요. 하긴 한데 어쨌든 만들면 그때부터 고속도로가 뚫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일 순위 한명더 메게르다입니다. 메게르다 맥에르다 성물은 어디 쪽이고 크레스벨그세 자석 잡는 거이 메게르다 성물이또 있고 없고가 차이가 또 많이 나죠. 이 성물을 만드는 순간 이제는 실도 되지만 약간 쓰면 버프가 막 붙으니까 훨씬 쉬워집니다. 아, 물론 이것도 이제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그래도 새를 잡을 수는 있어야 이걸 만들면 1층 뺑뺑이 더 빨라지고 이제 2층 못하시. 분들도 2층을 갑자기 깨는 수가 생기고 2층까지 하던 분이 3층을 깨는 수가 생겨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1순위 말씀드렸고 제가 보기에 이 둘이 가 1순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2순위 3순위 이렇게 순위를 정할 수는 없어요 대개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가 정해져있다 이렇게는 보시지 마시고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자 다음 좋은 성물 할고 성물입니다 자 할고 성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버프 및 디버프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아군의 기본 능력치가 1%씩 증가하죠 엄청 좋습니다 그죠? 올린다든지 자기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아군들 기분이 계속 증가하는데 그 10회까지 올라갑니다 안 그래도 좋은데 더 좋아진다 근데 이거는 PvP 선멸전은제외고요 그렇다 해도 여타 다른 PvE 콘텐츠에서 좋은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마 자체가 또 분명성이 좋아가지고 추천을 좀 빨리 드려봤고요 자이마가 만들면은 호서코도 같이 만들어지죠 호서도 같이 기쁘게 되기 때문에 어참 좋습니다 자 다음 추천드리기로는 패석거 한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패석께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패석가 좀잘 키워져 있고 내가 덱에서 패석을 좀 쓴다 이런 분들 지금부터는 자기 덱에잘비대어 보셔야 돼요. 자 패석거 어떤노? 자기 필사의 계지 가득 차면 두턴 동안 아군 영웅의 공격 관련이 25% 증가합니다. 공격 관련입니다. 관련 25%는 굉장하죠. 공격력뿐만 아니라 관통, 치확, 치피까지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공격력 25%랑 다릅니다 이게 엄나 쎄. 굉장히 좀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 또 추천드릴 친구는 미아모르입니다 최근에 충격을 받은 영웅이에요. 여러분들도 다들 충격 받으셨겠지만 성물이 없어도 되긴 한데 성물을 만들면 필살기 이지한 칸당 재생률하고 회복 흡혈률까지 증가해가지고 가득참도 2 0 추가증가죠. 그래서 막 미친 재생까지. 그럼에도 인마 본명성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봐봐봐. 내가 빨리 좀 추천하는 이유가 성물 만드는 재료가 대단히 저렴합니다. 자 다인의 한손거 이봐봐. 광휘랑 쪼가리랑 피자만 있으면 끝입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성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만드는 난이도 비해 효율이 좋다 싶어서 좀 일찍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자 그다음 애가서성물 추천드려 봅니다 인간덱을 쓰시는 분들에게 특히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나는 마신덱이다 나는 정족불명덱이다 이러신 분들은 후수딘을 보셔도 좋습니다 인간덱 기준으로 너무 좋아요 자기 생명력이 20% 이하로 생존하게 되면 디버프 해제하면서 피가 풀피가 되는 거 도발 끌고 있다가 퍽퍽 쭈글 하다가 피가 풀피가 된다 이 말이지. 굉장히 인간덱에서는 핵심인물이니까 좋습니다 자, 요거부터는좀 얘기가 좀 달라지는게 내가 pvp에서 연반을 주력으로 쓴다 이런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런 분들은 연반 성물이 있으면 좋겠죠 자 다음 트위그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트위그 성물이 참 좋거든요 전투 시작시에 바로 그냥 도발을 해본다는 거지 어, 생명 관련이 또 증가하고 그래서 일마가 서브에 있다가 아군 죽으면 티 나오자마자 바로 도발해 가지고 이게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 낼 수가 있죠 그것 뿐만 아니고요 트위그를 시작부터 꺼내 고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그 덱이 많이 유행했는데 제가 한번 소개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좀더 소개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일마가 시작부터 도발이 끄니까 필살기 덱에서 굉장히 실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트위고도알티어라고 이거 성물 만드는 난이도가 대단히 저렴합니다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성물입니다 자, 다음, 찬드라 한번 소개해드려볼게요. <웃음> 형, 솔직히 찬드라 성물이 더 우선이지, 어, 인정할게요. 찬드라는 성물을 만들면 개돌아보면 되지. 최고의 도발러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순위를 조금 약간 뒤로 밀어서 설명드린 건 무엇이냐? 만들기 어렵거든. <웃음> 늑대마수전을 잡아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늑대마수전 트라에다가 이 잘못하면 게임 접을 수 있거든? 일단, 그래서 내가 순위를 좀 뒤에 소개해드린 거고, 만들면 진짜 개 좋긴 합니다. 그일성 풀카운트 도발 잡았는데 얼티밋 형님이 쑤시다가도 못죽여 팍 풀카운트 치는데 자기가 받은 피해량만큼 세게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흡혈을 엄청 많이 해요 안죽어요 그래서 자세에 썼을 때 디버프 해제되고요 받는 피해 30% 감소에 생명관련 20% 증가입니다 진짜 떤딴합니다자 다음 소개 드릴 구류 드 입니다 요건 어떤 취향들이 좋아하시노 초살 좋아하시는 분들 성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효과는 없지만 성물의 기본 능력치가 크게 강화된다 요거를 꼈을 때 투급이 6 7 5 5 3인데한번 빼볼까요 뺐더니6 3 9 0 0으로 떨어집니다 차이 엄청나죠 일마 개성이 뭡니까 일마보다 투급이 낮아야 금마가 방어관련이 4 0 깎이는 거거든 그래서 얘 투급은 굉장히 중요해요 니는 딱히 뭐할거 없으니까 특별한 효과 없어도 돼 그냥 투급 만좀 올리 봐봐 이렇게 된 거지 토살틱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 드려 보고요 자 다음 소개 드릴 성물 추천 드립니다 이게 대단히 좋아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자논겔리입니다 지가 죽으면 아군들에게 필살기 게이지 주고 피 채워 주고 하는 자석 이논겔리는요 여러분 랭킹 구간에 가면은 어, 아이템도 생체를 주고요 그냥 씁니다 랭킹 전에서 그렇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투급도 좋은 데다가 운영을 해 나가면서 논게 짓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프라우드린 논게랑 좀 다른 게 시작하자마자 캡 죽는게 아니어도 돼요 운영을 해나가는 농계인데 이게 큰 역할을 하는거죠 아군 영웅 생명관련이 15% 증가합니다 무슨 특정 아군이 아니라 그냥 아군 영웅 모두입니다 당당히 좋아요 이래가지고 그래 서가지고 서 우리 얼티미 형님 막 운영하다가요 막 다치다가 제가 앳! 죽으면 바로 역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도 생각 되게 많아지고 논계인데 굉장히 운영에 좋은 그런 논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만들면 누구누구 낄수 있냐면 접시 엘리도 낍니다 서브 발동 되거든요 이거 매턴마다막 피가 차는데 아군들의 생명관련까지 높아가지고 덤이다 어, 그냥 덤이다 왕려 엘리도 쓸수 있고요 거 다음 처젤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못 만들었어요 저도 아직 못 만들었는데 되게 좋은 거라서 추천드려볼게요 을 처제 같은 경우는 우리 서브에 많이 쓰죠 투급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물 만들면 전체적으로 투급 상승에 기여하고 그리고 디버프 덱에서 쓰잖아요 디버프 효과에 걸려있는 적군은 스킬 사용시 공격 관련 능력이 10% 감소한다 안 그래도 디버프를 많이 걸어가지고 우리 아군들 능력치를 끌어올린 데다가 디버프 걸린 적군은 공격 관련까지 깎여요. 디버프 덱에서 완전 좋습니다. 근데 소개를 이렇게 좀 느껴드린 이유는 늑대 마술을 잡아야 돼요. <웃음> 자꾸 내가 침 찼나. 늑대 마술 잡다가 잘못한 게임 접을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좋다더라. 그렇게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언제가 늑대 마술도 막 사슴처럼 두들 패는 날이 없겠지. 그때 되면 만들자고요 자, 다음 추천 드릴 친구 시구르드입니다. 라그 덱에서 대단히 좋습니다. 뭐라 그대 핵심 인물이죠. 시그루드랑 프리니드 것도 만들어주면 이 둘이 거다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제가 쪽 조금 후순위로 설명을 드린 이유는 라그덱의 전성기가 끝나가는 느낌이에요. 끝물 느낌. 이게 메타가 또한 바퀴 유행이 돌 거야. 돌 건데 지금 7개 대제 스토리상 좀더센 친구들이 몇명더 나오면 최소 3, 4개월은 라그 쪽은 하향세지 않을까. 요거는 제 내피셜입니다.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어요. 요 정도 순서로 소개시켜드린 거고 그래도 좋긴 좋습니다. 특히나 누구꺼 만들면 더 좋노? 라그 다이앤꺼. 라그 다이앤 성물을 만들면 좀못 만들었습니다. 왜못만들겠노 늑대 마수전. 라그 다이앤꺼. 까지 만들면 라그랙이 개세지요. 개세지는 것도 근데 유행이 살짝 끝나가는 느낌이에요. 하여튼 저는 그 정도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투자의 모든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다음 또 소개해 드릴 만한 분은 해멀 루나입니다. 해멀 루나 성물 없어도 좋아요. 왜냐면 이 누나가 성물로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개성이 너무 좋아 가지고. 두개 쓰면 공부시키는 이게 개사기잖아요, 진짜. 볼수록 사기거든요. 그런데 기왕이면 성물까지 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노? 자신의 공격력 100%만큼 모든 적군 체생이 감소되니까. 내 공격력 뭐 지금 많이다. 그러 많은 깎고 시작하니까 보정도 그 역할은 합니다. 자 다음 근력 신앙화 서꺼 좋습니다 이거 아군턴 시작 시한턴 동안 모든 적군 방어 관련 20% 깎습니다 그걸 또 부여한다고 했거든요. 디버프로 부여가 돼요. 적에게 디버프를 걸면 우리에게 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들 시그루드 같은 애들 그런 애들과 같이 쓰면 굉장한 시너지를 내죠. 방어 관련 20% 자체도 개꿀이고. 자 다음 크리스마스 릴리아 이것도 참 좋거든요. 얘는 성물이 없을 때는 쓰레기고 성물이 있으면 엄청 좋아지는 친구죠. 그러 이제 옛날 캐릭터 느낌 좀 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추천드고 지나갈게요. 자, 오히려 크리스마스 릴리아 이런 애보다 사실 코인 벌리누나게더 좋을 수 있습니다. 코인 머리 누나 저는 아직 안 만들었는데 이제 그건 만들어야 되겠죠. 종족 불명 아군 영웅 주피 35퍼까지 서버에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족 불명덱 쓰시는 분들 참 좋겠습니다. 필살기덱도 되면서 종족 불명덱에도 좋은 그런 서버 영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근타르 거. 이만은 우리 가 꺼내 쓰진 않겠지만 인연으로 거의 필수로 쓰다 보니까 필수로 쓰면 필 필수 실수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투급에 영향을 주겠죠 그 정도의 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사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크게 꺼내쓰지는 않지만 이만큼 만들어 놓으면 인연으로 투급 상승에 기여한다 자마가리드 같은 애들도 성물이 좋죠 저는 천사덱을 안 써가지고 아직도 안 만들었는데 천사덱 쓰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습니다 속타르도 마찬가지 체력사리의 것도 천사댁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성물이 되겠죠 자, 이런 성물입니다 되게 좋은 거는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성물들은 좋은 것들 많거든요 사실 다 만들면 제일 좋아요 그래도 우선순위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요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빠뜨린 그중에 여러분들이 강력 추천할만한 성물이 있으면 댓글로 얘기 나눠 봐도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구바이